<웃음> 그왜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 신자로도 세상을 살아갈 때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적 권세도 있고, 가정적 권세도 있고, 국가적 권세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도 특별 법칙을 써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음,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지. <웃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은, 은총을 바, 받아 나가는 거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 취하, 누리는 것들 이상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도 안 누리고,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건참 탐욕적이 됩니다. 참. <웃음> 그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음. 그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군사들은 그 자기가 뭐 군비를 다 조달해 각부와 가지고 싸우지는 않죠. 하는 그 다국가에서 그런 건 제공해주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음흥. 그러니까, 그, 자기 일에,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논하면, 사실은, 어 일반 백성들한테도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기 저기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왜 애굽에서 나와서 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 살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백성 모세 하나님 의 선자 모세를 통해서 어려움을 조금 겪을 때 이제 보통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죠. 심하게 나왔습니다. <웃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게 이려고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그걸 참질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은, 어, 죄 백성으로서, 어, 그, 풍미를 나타내고, 아주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 일반적으로라도 그런 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 초대교회 때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노예의 신자로서 얼마든지 삶을 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더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뭐, 노예 그 종사를 하긴 했지만, 신약의 그 노예와 같은 사실은 아는 형편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자신들을 들여갔을 것인데, 항상 그 본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실 때왜 낮추는지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그,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경우를 또 예를 들어서 보여줬어요. 10편, 16편의 그 시인의 고백과, 또 나봇의 경우에요. 나봇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북쪽 그 이스라엘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서는 이미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열 지파로서 그 받은 기업 안에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뭐 남은 실천의 용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그런, 이렇게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공극적인 그 실체를 내다보면서, 자기 당대그 기업에, 기업을 지키면서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나봇이 되는 거죠. 나봇은 뭐, 합리적으로, 어 뭐,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맡겨진 기업을 다른데 쓸수 없다 생각을 해서 그 절대 왕의 그 요구라도 들지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십편 7 3편에 나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웃음>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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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이 그림자의 역사 기간 동안에 이 고백한 이 정신 내용 신앙 이걸 보면. 이 신약의 그 어떤 기자의 그적인 뭐야 고백보다도 뛰어나다고 보여줘요. 희미한 게시의빛 아래서도 뭐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풍 풍부하게 살수 있어요. <웃음> 그만큼 업조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업조리고 또 되짚으면 뭐 미래가 현재인 거죠. 미래가 현재예요. 실체속에 내가 멀리 내다보지만 실체 가운데 있는 것과 믿음으로 실체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웃음> 하늘과 땅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주님의 행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폭폭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뭐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거는 이미 이제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주님이 기업인 마음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런 마음. 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의인 나봇을 죽인 그런, 어, 뭐, 아합이나 이세벨의 그런 부류라.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할 일을 안주 죄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안 해. 자기 행복과, 자기, 그 탐욕이 이게 결국 나물 먹는 거 아니에요? 나물? 고장나물? 나물이 얼마나 맛있어야 하나님을 팔아먹고 나물을 먹, 먹, 먹습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웃음> 그러고도 형제들 죽여가지고 나물을 먹 이게 다 도적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다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이게 다 도적질 하는 거예요. 8개명이 명하는 것, 140문, 141문의 내용인데, 그, 우리 다시 한번 그 같이 읽겠습니다. 10가지 내용입니다. 8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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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혹은 그와 유사한 일을 피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남의 기업도 어잘 <웃음> 지키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거 첫 번째 내용만 봤거든요. 그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진실, 성실, 공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그렇대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그,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는데 쓰실 수 있다면, 주님이 친히 내려오실 필요는 없었죠, 땅에. 진실하다는 것은, 정, 정직한 건데, 그, 그, <웃음> 자기가 자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불성실하다는 걸 알아야 참된 성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을 의지. 자기가 아주 불법하다, 의롭지 않다 하는 걸 알아야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이 계약과 상거래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신자들의 뭐 영역 영역 속에서 그주 하나님의 백성됨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웃음> 이게 이게 없으면요. 사실 이런 것이 모아져서 쌓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건데 그리스도처럼 이게 과정 속에 이런 게 없으면 그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그 거기 어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없죄 성산에 거할 수가 없. 진실, 성실, 공의 이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품인 품격인데요. 그 이거를 생명같이 알고 그 언행에서 인생행보에서 나타내야 돼. 그래야 그걸 나타내려고 해야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일이 나타난다.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직하게, 진시, 성실하게, 공의롭게 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거짓말,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항상. 무슨 거래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그 좋은 점만 물건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이제, 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좀, 처지는 부분들을 얘기하지이게 그게 진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든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런 태도가 보여지거든요? <웃음> 세상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꽤, 꽤가 있고, 아주 능력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웃음> 자기 부족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오늘, 뭐, 네번째까지인데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각 사람에게 그 몫을 돌림. 두 번째로, 팔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몫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어, 바울사도가 국과 권력과 관한 주제를 다룰 때 나오는 것입니다.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 받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는. 그런 존경할 자를 또 존경하는 <웃음> 사도는 모든 조, 어,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하고는 공세 받을 자, 북세 받을 자,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신이 세우신 제도와 어, 권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웃음> 아, 아니, 아, 제도와 권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 권세라는 건, 뭐, 권, 권세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분정한 파생적 권세인 거죠. <웃음> 이 주님이 이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세울 자를 세운 그런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그, 이제, 일반의 나라들이라도 은혜 왕국이 잘 전진되게 할수 있도록, 이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어,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웃음> 이런 걸안 바치니까, 사실은, 어, 국가는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게 돼서, 어, 이, 그, 나라에 그 도둑, 도둑놈들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국고를 탐내고, 그 주, 국민의 주머니를 탐내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치자에게 국세를 바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을 하는 거죠. 공공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그 본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사도는 모든, 에, 여기서도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사람이 어, 저거 자기가 저 권세 차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섬기지 않을 핑계를 잡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그리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네, 악한 왕이라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교회를 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누려서 그런거지 아무튼 신자는 그 아주 주님조차도 사실은 성전세도 다 내시고 땅에 계실 때그 일을 다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 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갖다 써도 되지.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로 각 사람을 대해야 제8계명이 명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낼때 마지 못해서 낼 것도 아니고 국가의 보복이 두려워서 낼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서 위정전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악을 처벌하시는 사실을 깨닫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복지혜택을 국민에게 베풀 때에도 신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의식은 부패한 마음의 탐욕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에 감사하는 태도로만 탐욕의 종사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고 명령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빛자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그 무한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무엇에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리도의 사랑을 무한히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게다가 그리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빚을 갚아 없애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빚을 더욱 안으려 하지 않, 않습니까? 사실 그리토의 사랑의 빚은 무한하며 영원히라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 사랑을 깨닫게 될때 기꺼이 그 빚을 갚으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 갚는 흉내만 내는 건데 그참 어 빚을 잘 갚았다고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각 사람에게 그 몫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난저 사람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난 절대 줄수 없어요. 기부앤테이크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각 사람에게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리는 것임에도 자기가 무엇을 행했다. 무엇을 해 주었다는 공로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때 참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의 무한한 사랑의 빛인 심정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식에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가 무엇을 주었다더라도 그것은 내가 준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것을 주었다 생각하고 주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다시 받아야 하고 내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실 헌신, 헌신하는 것도 내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안 떨어져요. 거기서 큰 목소리 내고, 꼭 어, 하나님 거 받아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그냥 표현한다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빚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산다니 참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아까 부모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를 받아 주시고 써 주셔서 자식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 혼인의 그 목적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후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서로 합력해서 그 계명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은 그 더욱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또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게 특권이고 또 특권과 아울러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상이 벗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는뭐다 내가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토의 거룩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을 결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이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토께서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는 부실하게 했는데도 주님이 잘 양육하셔서 건실하게 크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형편에 살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토의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대해야 그에게 돌려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본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느라 하지 않습니까? 냉랭하게 각 사람에게 그 몫을 준다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 못해서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각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파일을 크게 우선 크게 만들어야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몫보다 더큰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생산은 능력에 따라 반대로 생산은 능력에 따라 분배는 필요에 따라 이루어서 평등 사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공산 사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평선만 보이는 곡창 시대에서 곡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지만 중앙당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다 빼먹고 이제 인민에게는 몇 분의 일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법적 장치를 동원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그 몫을 주는 일은 허울에 불과하기 쉽습니다. 공산당의 폐해지요. 인간의, 인간적인 공산당.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돈모하는 그런 사랑. 그리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도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 생각, 말을 안 해요. 나는 아직 다못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아, 이 정도 하면 되지. 난더 이상 못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그, 저기, 우리 천국 가면 사랑이 무한 증식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사랑 안에서 무한히 부풀어져서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불법으로 차지한 재산을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속권제도 나오고, 또, 사케오 얘기도 나오는데, 첫째, 속권제를 드리는 한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더 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사실 회귀할 때는 더 줘야 돼. 예. 그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어요. 무슨. 그렇으면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 더 보태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속권제의 원리예요. <웃음> 6장 2절로 5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게 전제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니까 이웃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받는 거를 늑봉한다고 해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을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지 아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맹세한 물건을 어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내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웃음> 단순히 내가 요거 내가 가령 천만원짜리 지갑을 주셔서 일부 써서 900만원 100만원 쓰고 900만원을 돌려줬다고그 100만원 를 이제, 이제, 그렇게 된 경우는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저기, 5분의 1을, 20%를 더 하는 거예요. 120만 원을 더 줘야 돼. 사실은. <웃음> 이게 속권제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맹세입니다. 다안좋으면서도다준 것처럼 꾸미는 게 거짓맹세잖아요. 그렇다고 확신합니 이웃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득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한 사례와 남의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맹세한 사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그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거짓맹세하는 그것이 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그 아나니아 사피라가 거짓맹세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다 팔, 내가 그 1억에 팔았는데 뭐그 저기 전 9천만 원만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1억에 팔아놓고 그, 저 9천만원 내놓고 이게 다 라고 한거죠. 이게 다 라고 한거예요 그러면 거짓맹세 한거죠. 그러면 9천만원을 헌신해 놓고도 죽는거예요 예. 오늘날 맹세를 헌신짝 취급합니다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진실을 말하고 약속 이행을 담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함, 대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이런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하면 죄가 경감되어 속권죄를 들여 사망의 형부를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단지 남의 재산을 훔쳐서 되돌려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튼 재단을,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마땅히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토를 믿는 신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케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복음 19장 8절로 9절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네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4배, 네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이게 4배는요, 자기가 뻥튀겨서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두배 갚아라 했는데 내가 네배 갚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율법에서 네배 갚아라 했을 때네배 갚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게 보신 거죠. 율법.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부풀린 게 아니에요. 사케오가 부풀린 거, 어이, 너 잘했다.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웃음> 주님이 마지막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인데 세리 장인 사케오가 주님 오시는 걸 보고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봉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여리고에 갔더니 이런 봉나무들이 몇개 보이는데 그 이름이 다뭐 여리고 저, 저, 사케오 봉나무예요. <웃음> 주님께서 사케오를 보고 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까 사케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인용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케오가 주님을 배웠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자기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얻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배 받겠다고 했습니다. 탐욕의 종으로 살던 사케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소명을 이루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된 거죠. 자기 탐욕대로 살던 사람이 사케오가 주를 만난 이후에 세례일을 그만둔 것 같지 않은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로 공의를 행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리토와 함께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일을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보다 그리토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입이 바쁘고 자기 배가 급한 사람들은 이게 절대 못 하는 일이에요. 음. 그러면 뭐, 이따 뒤에 분 나오지만, 그,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뭐, 다른 형제들은 절대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극한 가난 중에? 극한 가난 중에 뭘 한다고요? 뭐, 병 중에 뭘 한다고요? 뭐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한다. 음. 여기도 표절 얘기가 나옵니다, 표절. 사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았다. 받지 아니하는 게 없어요. 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져봐도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이냐 하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기가 인용해서 쓰면서 자기 것 같이 말하면 이게 표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말을 바꿔서, 그 내용, 그 이제, 이게 뭐 원래 음악적으로 표절하면, 이제 이게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이게 다 가, 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 가사가 또 비슷하게 가고, 그렇게 하면 다 이게 표절이에요. 그두 마디, 뭐, 몇 마디 이상 있어요. 그게 표절이거든요. 근데 다안 하고 요만큼 했다고 내가 표절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죄 백성으로. 그래서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도덕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 안하고 이웃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다. 자기 걸로 생생을 내보려고 하니까 다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꼭 비단 글의 얘기이지만 좀 모든 게 그렇다. 글 이외의 내용, 돈이나 뭐그외 것도 다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해 놓고 또 성경과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쌓아 나가는 거지.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 받은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받은 것이지. 근데 뭐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달아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표절이고 도적질이에요. 네 번째 팔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거저 주든지 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 이래야 도적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줘야 됩니까 다다 줘야 되는 거니까 다 주려고 하는데 거기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는 거죠. 자원에서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형제기로서 하게 되고 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산주의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도행전 2장 이제 이 자발적 공유주의인데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는 제도 제도화 해버린 거잖아요. 에? 그 억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공유주의를 기계적 어 억지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사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지금은 말해요. 지금은 꼭 이단들이 이런 것만 해. 진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안 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제가 그 전에 수원의 어떤 세류중앙교회인가 세류 거기는 헌금하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요구해 가지고 받아요.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거든요. 이상한 교회. 아는 사람들이 거기 몇 사람 거기 빠졌었는데, 사실은 신자들이 그 이상, 그 이상으로, 그 정상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그 이상으로 해야 돼. 이거는 아까도 강설 때도 얘기했지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안 줘? 하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눠줄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어, 그러는 거죠. <웃음> 베드로의 설교에 회귀하고, 말, 탄식하고, 그, 어찌할 거할 때에, 이제, 은혜를 누려가지고, 이런 결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도 하고, 찬성도 하고, 뭐, 성찬도 하고, 뭐, 이제, 애찬도 하고, 다, 이제, 같은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죠. 이게 강요하거나, 몰수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자발적 공유주의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거는. 그 자발적 공유주의에, 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봐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깨달음 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걸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또 극한 가난 중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웃음> 터키 터키 서쪽 이스탄불 건너서 이쪽 그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가야 요 남쪽 고린도 지역 어, 그 후에 우에, 그 후에가 거기. 예수 믿는,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그 회당들이 있어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었잖아요. 그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 만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게 한 형제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한 교단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해요. 이게 이게 이상한 교단인데.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 소원 소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해서 못한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냥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성도라고 해요 그냥 주님의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는 이게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모양 내는 게 아니고요. 주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죽게 드릴 거안 드리고 빼먹고 다른 데 돌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돌리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열정이 아니고요. 주, 주님의 뜻을 쫓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극한 가난 중에서도 성신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결코 이게 자기 괴로 하지 않고, 내가, 아, 그 못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원을 갖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 고린도후서 8장 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물질을 받지만 물질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물론 뭐 이제 무엇보다도. 어, 착한, 일, 이런 착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인데, 사람의 착한 일이 아니고. 근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구제할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하냐고 생각하면 구제를 한 번도 못 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돕는 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신자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품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로.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 멀리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굉장한 지식을 쌓고, 굉장한 부를 얻어가지고, 뭐, 크게 뭐, 하려고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할수 없어요. 절대 못 합니다. 매진말 보도록 합니다. 8개명이 그 다음으로 명하는 것, 세상 물건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뜻과 감정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이게 또 단계가 있어요 예? 돈을 사랑해가지고 떠나,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죽이는 이렇게 쭉 단계가 있어요 엉뚱한 걸 진정으로 사모할 건 사모하지 않고 사람이 지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삼기면 실로 그 사람은 큰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토를 얻었으니까 다 얻은 거죠 그처럼 그리토를 얻은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깁니다. 더 쌓아가지고, 더 쌓아, 비축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낙은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산상보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하던 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더욱이 안개 속과 같은 세상을 사는 까닭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도로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도의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도의 지체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교회원으로서 행보하는 거지 교회원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원 안 됩니다 교회원으로서 사, 하나님이 이미 내가 죄인됐을 때 교회원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절차를 따라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원이 된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선택과 그 예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나의 나의 하나님 은혜를 또 잠원 30장 7절로 구절에 보면 두 가지 구하는 내용이나 아구리 두 가지 내용을 구하는데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하나는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2장7 절에 그게 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하게 너무 부하게 하지 않게 달라고 왜냐하면 내내 내 인간론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인가. 결핍된 인간인가. 그걸 아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에? 너무 없으면 제가 주님을 욕보일 것 같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강구거든요. <웃음>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나라와 의의를 이루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단순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토의 교회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간다면,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서 뭐 교회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요. 그러면 항상 족한질로 하는 거 거기서 지나쳐 부활을 한다면 그래도 돈을 사랑하면 정욕의 종이 되고 온갖 악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근심을 안고 살 것이고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큰 장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로 걸어가야 맞다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교회적으로 그리도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